이야 <웃음> 코가 저기까지 간다고? 야 이거 야, 빡세다 어휴 어떻게어떻게오야 공격 진짜 많이 한다 역시 최종 보스답게 엄청 강력하네요 오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 신규 보스들이 대량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버격이님 영상으로 먼저 보실까요? 렛츠 끼리. 자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코치 피클즈 최종 보스와 결투를 벌이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자단한 게임이라도 이긴다면 코치 피클즈에게 이기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코치 피클즈가 와 주인공이 공을 넣을 때마다 방해를 하는 모습이죠 이런 게임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종목에서라도 딱한 게임만 이기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냥 길 지나가긴데 코치 피클즈가 계속 방해하죠 <웃음> 와. 뭐,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? 와, 진짜 얄밉죠 와. 인성 봐. 계속해서 주인공을 방해를 합니다. 그리고 다른 게임. 이거는 넘어가긴 것 같은데. 약간 모든 종목이 체육 종목입니다. 자, 점프! 저것도 점프하면 됩니다. 또 방해하겠지? 오! <웃음> 아, 뭐야. 오! 코로 잡았습니다, 주인공을. 아! 드론으로 눈을 찔렀어. 아, 코끼리 맞네. 코끼리 소리가 나네요. 우와. 뭐야, 뭐야. 드론으로 눈을 찌르자, 코치 피클즈가 엄청 화를 내며 쫓아오고 있습니다. 여 야, 여 야, 야, 야. 오! 야, 몸이 엄청 커서 지진이 나네. 야, 빨리. 어디론가 올라가는 주인공. 오. 농구공을 갖고 있습니다. 던질 것 같은데? 오, 맞춘다. 꽤나 위력이 약해요. 주인공. 계속해서 올라갑니다. 와, 농구공을 계속 던집니다. 오, 오, 오, 하하. <웃음> 오, 야, 대박이다, 퀄리티. 너무 재밌는데요? 자, 계속해서 올라갔네, 주인공. 와, 지진 공격과 공 던지기. 오! 코가 너무 길다. 자, 지금 점프 빨리 올라가. 빨리 자, 올라갔습니다. 오케이, 순조로워. 지금까지 헤이, 야, 코가 저기까지 간다고? 야, 야, 근데 빡세다 어, 이 어떻게, 어떻게... 오, 야, 공격 진짜 많이 한다. 역시 최종 보스답게 엄청 강력하네요. 오와 큰일 날 있다! 어, 약간 옛날 고전 게임 같아자 올라가는 주인공 와 코가 너무 긴데? 어? 이 우승 트로피를? 안돼! 아... 완전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아, 와 끝까지 갈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네요 와 다음편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야 근데 고치 피클즈가 최종 보스답게 너무 센데요? 야 이거 지금까지 나왔던 게임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아, 다음 영상은 에디플레이타임님의 영상입니다 지금 비밀의 방 시크릿 룸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지 궁금합니다 t 나 e r e 가지 말라고 하네요 그곳에는 일단은 처음 보는 장소들입니다 저 글씨체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아이들이 쓰는건지 모르겠어요 납치된 아이들이 저글씨체를 자꾸 스프레이로 벽에다 표시를 하더라고요 절대 가지 말래 근데 공포게임 특성상 꼭 가야죠 저런곳은 자이 문은 막혀있고 어? 카드키 자 옆시다 오! 병원이다 반발리나 누워있고 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? 어? 이거 샤크클리 아니야? 맞네요 오 새로운 몬스터도 누워있습니다 아 여기있는 친구들이 다 다쳐서 오는 친구들 같아요 오 뭐야 여기 의사는 팀원턴가팀원턴가나왔습니다 갑자기 오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자 어디론가 도망간 주인공 오 뭐야 얘는 또오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오 뭐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반발리나가 병실에 누워있는데 일단 게임 속에서 뭐 전보조 씨한테 잡혀가죠 반발리나가 그러면서 다치게 된 반발리나가 죽지는 않고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야, 이게 보통 다치게 되면 죽지는 않고 뭔가 어디론가 끌려오는 설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실험체다 보니까 죽지는 않고 약물을 또 맞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자어 여기 있다 여기 칠판에 보이나요 그 어떤 생명체랑 주사기가 만나서 남남이 만들어졌다 이런 단서가 또있고요자 팀원터가 쫓아올 때 나오는 새로운 보스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자 약간 문어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눈이 진짜 많네요 어좀 징그럽긴 하다 와 다음편이 기다려집니다 이 몬스터의 정체는 과연 뭘까 자 다음영상으로 보러갈까요 자 다음영상은 썬베리님의 영상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인공인데 앞에 보이시나요 새로운 보스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야, 뭐야 아? 도마뱀 클라우스가 말한다 나는 당신의 친구야 그냥 나의 말을 들으면 돼 모든것은 괜찮아질거야 라고 하네요 과연 뭘지 그냥 내 말을 들어달라고? 친구가 필요한건가? 오야 뭐야 이게 멈춰있는데요? 오! 움직인다 저 도마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? 이거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악당으로 나오는 친구예요 얘가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어 해피 h d a y 생일 축하해 라고 하네요 저 약간 몬스터가 결핍이 있는 것 같아 좀 친구가 필요한 느낌이죠 오 쫓아온다 야 뭐야 방금 뒤에 바로 서서 그냥 게임이 끝났죠 다음 영상이 너무 기다려집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와 오늘 대량 유출된 보스 몬스터들 봤는데 너무 신기했고 와그 보스 피클즈 너무 센거 같지 않아요? 그 게임이라면 약간 좀 저도 한다 여섯 번은 지고 승리할 것 같은데 다음 영상 어떻게 이어지는지 너무 궁금하네요.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 들고 올 테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안녕